미스터 피 미스터 피 미스터 피왜 아, 빨리 얘기해 포민을 찾아어 어! 포민!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브롤호텔은 5성급 호텔로서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로 모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정말 친절한 호텔입니다 그런데 미스터 피 어? 아, 호봉아 왜 그러냐? 근데 미스터 피 얼굴은 왜 이렇게 안 친절하게 생겼을까요? 하하하하 <웃음> 장난하지마 <웃음> 장난 아닌데 불안하나 불안하나 불안 에 아! 여보십시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어? 아,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보승을 도난 당했어요 네가 훔쳐간 것 같아요 아, 아, 복, 어? 아, 법석을 훔쳐갔다고요 뭐?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모은 보석인데 현지까지 해서 모은 보석인데요 꼭 찾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미스터 피와 고보이가 무조건 찾아드리도록 할게요 예 <웃음> 어떡하냐? 뭘 어떻게 해? 어떻게든 찾아야지 자 객실을 돌면서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하도록 한다 안 된다 예 좋다. 아, 먼저 이 방부터 <웃음> 똑똑 룸서비스입니다. 똑똑 룸서비스입니다. 아이고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룸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웃음> 자이 맛있는 음식을 더는 이렇게. 아이고 프리모님 반갑습니다. <웃음> 아, 무슨 일이야? 아이고. 그게 아니라 저희가 올해 특별히 고객님을 위해서 방을 할인해 드리는 그런 기간을 가졌습니다. 일단은 싸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어? 어?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야? 아아 아, 아, 아닙니다. 예예 예. 없어요 없어요. 어? 아 그래. 음. 아, 어쨌든 예. 아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빨리 문 닫아 문 닫아. 야고호 예뭐 특별한 거 없었어? 예 화장실에 아주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어? 뭐야? 뭔데? 예 황금똥이 쌓여져 있더라고요 저분은 장이 아주 튼튼한 게 확실합니다 뭐 없네 에이 자 그럼 다음방 들어가보자고 네 똑똑 룸비 있습니다 똑똑 똑똑똑똑 룸샵 있습니다 아, 아이고 아우 아우, 어 무슨 일이세요? 아우! 아콜트 셸리님! 아이고! 아 제가 룸서비스를 하는데 좀 방해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음, 어우 상관없어요 룸서비스 음, 어, 부탁드려요 어, 음, 야 일단 아이고 신혼이신가봐요 어 그런데 음, 무슨 일이세요? 아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거 5월 특별 기간으로 해가지고 방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모시고 있습니다. 아두분 혹시 저 파캉스 기간에 어디 가실 데 없으면 저희 호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 알겠어요. 어 나가주세요. 음 어이죄송합니다 미스터 페. 왜 그러그래? 어, 뭐, 뭐, 뭐 진짜 하는데요? 야 이거 간절하게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안녕히 어, 네. 어, 세요아 <목소리> 이거 참. 민망하네 이거 어? 아유저 돈이 아주 그냥 대단하죠 아니, 됐고요 빨리 다른 방 가봐요 어 그래 그래 아 아이, 범인을 찾아야 되는데 어, 어. 아일로 따라와봐 네아 어. 어, 이쪽 방 이거 떡떡 떡떡 떡떡 독독룸서니다 어? 아에드건님 아, 반갑습니다 에 무슨 일이세요? 어 저희가 아, 룸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웃음> 놔드릴게요. 예 네, 저쪽 끝에 놔주세요. 아 네. 아 어. 밑쪽에다가 제가 아 하하하. <웃음> 아이 근데 무슨 일이신데요? 아예 고객님. 아 저희가 이 호텔 10주년 맞이해서 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하하하. 아 방을 어. 서비스 드리고 있습니다. 허야 어, <웃음> 레온, 너 진짜 이 보석 어디서 났어 아야 대박이다. 야 모티스, 조용히해. 누가처럼 어떻게 할라 그래? 뭐 어때? 야이 정도 보석이면 우와 잠깐만 상자 껌 깡... 우와 범고다 죽겠는데 잘하면 일켜도 나오겠어. 야 아이템 겁나 뽑을 수 있겠어. 나야 나 레오리라고. 야 일단은 너기 밑에 너 탁자 밑에 숙이넣자 알았지? 으흐, 알았어. 역시 우리 레온 최고. 아 범위를 찾았어. 모티스와 레온이 범인이었어 빨 미스터 피한테 알려줘야지 아예 고객님 아 그럼 아, 찾아뵙겠습니다 아 수고하세요 미스터 피 미스터 피 미스터 피왜 아, 빨리 얘기 범인을 찾았어 오 어, 범인 맞아 저 안에 있는 레온과 모티스가 범인이야 그리고 에드거도 같은 범인이고 이세 명이 외출을 나갔을 때 우리야 그 보석을 찾아오자고 오케이! 제가 그럼 방보을 쓸게요 오케이! 각자 위치로! 위치로! <웃음> 찾았다 어? 오늘 점심은 뭐 뭘까? 그 생각도? <웃음> 음, 나갔군 지금이 기회야 아 진짜 어? 아, 물이 잠겨있잖아 아, 열려라 잡게! <웃음> 자, 아까 여기 어디 있다고 그랬는데 잠깐만 잠깐만 탁자 밑에 있다고 그랬는데 어? 오, 여기 있겠군 <웃음> 바보 같으냐고 이렇게 쉬운 곳에 보석을 <웃음> 우와 보석이다 우와 엄청 많네 자 일단은 내 걸로 아주 화리 썼지. 받아라. 야, 가만두지 나대요 어, 아 해내요. 어떡하지 방법이 없나? 아 맞다. 아, 저좀 살려주세요 야! 거방해! 지상에 뒤로 숨는 거냐? 뇨! 그 보석은 네끼 아니야! 어차피 보석 뺏고 뺏기는 건 나한테 게임일 뿐이야 어서 내 보석 내나 아, 어, 그럴 순 없지 우리 고객님의 소중한 보석을 내가 꼭 지키겠어 나는 불홀호텔의 베이보이 미스터피니까 야 그러면 정정당당함 일대일로 붙어볼까? 이기는 사람이 보석을 갖기로 어때? 아이 게임 재밌겠는데? <웃음> 좋아! 덤벼라! 자! 간다! 시야내패창이다내 음, 가방 맛이 어떠냐? <웃음> 야미스터 피, 우리 반반씩 나누는 거 어떨까? 어, 절대 그럴 수 없지! 야, 덤벼라! <웃음> 나의 궁극기를 받아라! 우와. 안 되겠어! 신수! 어, 어, 어디 갔지? 어? 아이, 레온 어디로 사라진 거야? 에이너! 음. 어, 미스터 피는 잘 싸우고 있나? 아. 뭐뭐 어? 어, 레온, 내보석 내놔. 어내보석 어. <웃음> 예. 뭐 어떡해 미스터피 보석을 빼앗겨버렸어요. 괜찮아, 응? 울지 마. 역시 레온 녀석 보통이 아닌 걸 거기서 은신술을 쓸 줄이야. 이제 어떡하죠? 아이 손님한테 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마라, 코봉이. 레온에게 복수하고 보석을 다시 되찾아오자. 응.